개노답 삼형제가 아니라니까, 이제. 이 삼형제가, 그때 그 삼형제가 아니야. Yeah. Want, fail, out, yeah. 자, 하이고 반갑습니다. 복주 에스타로사, 우리 패스 에스타로사 두 번째 덱 한번 가볼 텐데요. 지난번 정말 우리 미친듯한 딜를 선보여준 개 또라입니다. 개 또라인데, 이번에는 삼형제가 뭉쳤습니다. 그 옛날 게노답 삼형제덱 기억나나? 그때 우리가 아니라고 이제 그래서 젤드리스의 앞면에다가 페스타까지 과연 어떨지? S템은 생철 좋습니다 자 게노답 삼형제가 이제 답이 나오는 찐 삼형제덱으로 돌아오게 된다는데 자 결투에 들어갑니다 자, 오 연반덱이에요 연반덱은 좀 긴장감이 있거든요 자 어, 어떻게, 어떻게 어떤 식으로 가냐면 바로 이렇게 한번 가볼게요 바로 자, 세도한 번, 빠바바바박, 빡! 96,000 나오고요. 빡! 빡! 113,000. 142,000. 괜찮아요, 괜찮아요. 야, 바로 이형제힘합치니게 장난 아니죠? 이제 요 덱의 컨셉은 이제 전체기로 어둠을 많이 쌓는 그니까, 진짜, 느낌보다는 단일기로 어, 때리 부수는. 근데 어둠이 확실히 좀 빨리 안 쌓이긴 한다 어둠 세개되개이 상태고요. 도발을 했다. 자, 요렇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야, 전체 한번 휘두르치면서 어둠을 더 쌓구요. 아, 죽이 붙네. 어둠이 없어졌구요. 31만. 호도도도도도 착착 우리 형제들이 무조건 그냥 대걸 찍어 뿌는 그런 형제들이다. 이 말이지. 노빠꾸 형제들입니다. 오, 저, 저, 잠깐만. 잠깐만요. 자, 요, 저, 잠깐만. 야, 요, 큰일 났 이거. 이게, 아, 야, 잠깐만. 이거, 이렇게. 오케이? 이렇게 막아줬고. 이거 한번 간다. 근데 어둠이 많이 없어가지고. 세개가 정말 갈아뿌겠는데 충분히 갈겠는데? 갈겠다. 자, 자 필살기 사용 불가 가자 우야 두두두두두두스만 에로 완전히 사바리로 찍고 눌러붙고요자 우리 필살기 준비됐는데 어떻할 거야 연바나연바나어떻 할래 아 잠깐만 살살 살살 아어아바나또 있네 아야쇼야연바나연바나 <웃음> 그게다가 우리 되도록이면요 디버프를 하나 더쌓 알겠지 디버프가 좀 많아야 좀더 세게 때리거든? 자, 다 죽여버려. 툭툭툭툭! 촤업! 자, 어둠도 하나 쌓이고 디버프도 하나 올라가고. 자, 소멸 걸고요. 자, 가자! 팡! 자, 백만! 백만! 자, 백, 두 명한테 백만. 백만을 쳤는데 살아있는 저 자수 저것도 진짜, 진짜 언데드다. 정말 언데드다. 와, 백만 나왔는데. 야, 어, 잠깐만, 살살 좀, 임마나, 니 자수 아직까지 포기 안 했어? 이거 봐라. 우리 피사기 견제 같은 거 없어. 그냥 무식 죽는다, 너, 이번에 빵크당 치고요. 쥬쥬쥬쥬쥬쥬. 끝났어, 임마. 어? 꽉 슉컥. 깔아버리기. 그치와. 와 좋다. 현반 어? 피통 얼마 있는, 피통 확인 한번 해볼 거겠다, 진짜. 자, 그 옛날 개노답 삼형제가 아닙니다. 진정한 삼형제, 어? 뭐고, 이거? 어? 어, 잠깐만. 선맬이랑 나왔구나. 이봐, 선맬이 확실히 부담스럽잖아. 선맬이 서 있으니까 갑자기 치기도 좀 그렇고, 안 쳐, 씨 어? 와, 잠깐만. 소면 하나 걸어 놓을걸 아 벌써 벌써 구경 준비됐어아세 번째 이동까지 필요 없었는데 소면 하나 걸어 놨어야 되는데 피가 얼마시라고 27만 한번치 어? 회피? 아이게 작정하고 카운트 쳤네 이거 작정하고 지금 회피 안 했으면 잡았다 저거 이거는 내가 내가 실수해서첫 턴에 두 번만 이동하고 소면 하나 걸어 놨으면 되는걸 어? 뭐고 이거? 왜 이렇게 약하노? 왜 이렇게 약해 이거? 뭐고, 이거. 자, 간다, 이제. <웃음> 어? 와, 와, 개쩔었다, 방금. <웃음> 우리가 이제 갈게요. 괜찮겠습니까? 다쓰라 가래라. 앞내라, 보여줘! 마청의 희망! 뿍! 어, 뭐고, 이거? 뭘 단단하노? 어? 뭐야, 이거? 어, 야, 준비 됐다. 준비 됐다. 야, 이씨, 오늘. 어, 이거 선멸 못 주겠다. 야, 이거 뭐고, 이거? 이걸 다 패는. 팽니... 계섭 됐다. 계섭 됐다. 야, 그래. 계섭 됐다. 여자, 여선멸 화났다. 야, 잠깐만, 잠깐만 선멸. 야, 니네 없지. 그거 없지. 다크소드. 어, 없는 것 같은데. 아, 나, 나, 나. 자, 마티형 힘을 보이죠. 아, 우리 마피아 퇴근하고요. 아, 퇴근. 자, 지금 어둠 몇 개고? 어둠 한 어, 니 네, 니한테 어둠 몇 개고? 선멸은 니네 어둠 몇 개야? 세개 죽었으니 자스가자 이렇게 가볼게요. 아, 어디만 하나 추가해도 돼. 하나 주, 아, 압죽이구나 아, 죽이쁘고 괜찮아, 아, 죽이도 되고. 죠죠죠죠죠. 스라. 하하 들어와, 들어와. 형 저기 하려면 들어와 봐봐. 지금 어이, 개노답 삼형제가 아니라니까 이제 이 삼형제가 그때 그 삼형제가 아니야. 내가 아까 안멜 피사기를못 죽인 게 안멜이 또 버프가 없었어. 버프가 없어. 안멜도 또 버프가 없으면 또 무조건 센건 아니네. 뭐고, 이거? 아, 이거 또 투급으로 또카운터를 치러 들어왔네. 봐봐, 요럴 때 대비했을 때 선멜이 더 좋은 거야. 9턴 잡혔을 때 선멜만큼 좋은 게 없어. 알겠지? 선멜로 돌아갈까? 했지? <웃음> 갑자기 조금. 시곤해지네 이거 이런 거 맞았을 때 손멜 대기면 너무 땡큐거든 지금 이거 억지로 완전 투툭 이빨 올리신 거 같은데 이거 저격하시는 분들 막 서브에 더움까지 넣고 이래가지고 막 그렇게 하시는 그런 스타일인 거 같아 아, 아까대기 쓰면 순삭시킬 수 있는데 지금 그렇지가 않거든 그래서 일단 전체기를 두개 쓰고 아니, 일단, 일단 천천히 가보자 일단 천천히 가보자 일단 천천히 가보자고 자 어둠 자 어둠 자 그러라 안멜 안멜 매섭다 어, 선이버도안도 괜찮았던 건 처음부터 어, 그래도 전체기가 더좀 세긴 세다는 거. 처음부터 20만씩은 터진다. 이런 정도가 되겠고. 선멜이랑더찰 때까지 잘어울리는것 같다. 진짜. 음. 아, 지워버렸어요. 지워버렸어. 차단 걸어놓은 거 어, 뭐고 저, 지워버렸고. 그러면은 괜찮아요. 예 네, 괜찮습니다. 아, 요거 쓸거 그랬나? 믹서기 한번 써볼 거 그랬나? 믹서기를 한번 써봐야 되었나 안맬아! 빠 와, 암멜 딜 이렇게 모자라? 야, 일마크 딜 보다가, 어? 페이스타크 그딜 보다가 암멜 딜 보니까, 와, 어? 암멜 딜이 요 정도밖에 안 됐었나? 이런 느낌이 살짝 드네. 요런 상황을 위해서 또, 체드롤, 어? 처음 보여준 그 덱이 참 좋지? 마가로드, 아, 이건 좋네. 자, 삼형제 대 다시 가봅시다. 자, 어? 무한공불 때가 아닌가, 이거? 자 우리 봄이 통해서 그때 영상 한번 나갔지 무한 공불 공부 때 공불 막 걸면 진짜 겁나 무섭거든요 저거. 그래서 빨리 해머 잡아야 돼. 빨리 해머. 이게 빨리 해머 안 잡으면 공불이 어와또 회피네. 어또 아, 회피네. 어자 회피로 이제 저격을 치겠다 이건데 잡아 봐요아못 잡았다. 그러면 이제 공불이 막 무한 공불이 들어올 거거든. 그거 이제 어떻게 그거를 극복할 것인가 이런 과제에 또놓이게 되겠고. 자, 아, 요럴 때도 체력 드롤이 있었으면 상대 필사기 빨리 가는 거에 대한 좀 부담감이 좀 없었을 텐데, 그지? 자, 요런 느낌 한번 가봅시다. 요런 느낌. 어, 해머로나두장 없나 보다. 아, 잠깐만. 저기서 공구리. 그래도 이제 소멸은 없으니까. 요번엔 소멸이 없거든. 이번엔 소멸이 없다. 필사기 만들고, 요렇게. 아, 요렇게. 자, 가보도록 하죠. 자 소멸 들어갔고요 회상이기두개 요것도 궁금증이 있어 우리 저 호크토크 했을 때 공부할 때가 취약할 것 같다 이런 의견이 있었고 실제로 좀공부한 취약할 수 있겠다 이런 게 있었거든요 이제 한번 보자면 공부를 계속 당하면 이 덱이 할게 많이 없는 덱이긴 해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자또 다이앤이 있기 때문에 피사기 견제 계속 들어올 수 있겠고 네. 공구리고 그냥 무한 공불 택시 자, 소멸 하나 걸려있고 그 다음에 한대 치나 없네 없어요 야 다이앤 피사기 견적이 없었고 자 근데 이제 아 근데 이게 피사기 안 쎄겠다 야 왜냐면 상대분 디버프가 있고 뭐 이래야 쎈데 뭐 아무것도 없어 그래도 뭐 쎄야지 일자겠노 요렇게 갑니다 자 아무것도 못하네요 자 보자 빡수와 약할 것 같아 빵. 오 60만이네 그래도 그래도 60만 뭐가 좀 있고 이랬으면 다 트지도 않겠다 이거 어, 그래도 요정도라는거 음, 자세 하나 있어가지고 4 0 추가 됐겠구나 아 그렇네 자세가 하나 있었다 와 진짜 야, 필살기 게이지까지 봉인시켰다, 야. 와, 세장이 쓴. 네 야, 삼형제덱은 요 정도인 건가? 삼형제덱 자체가 구성이 완벽하진 않다. 어, 약간 그런 느낌 좀 있네요, 솔직히. 뭔가, 페스티벌 젤드리스 저 자리가 절마가 이 삼형제덱에서 빠져줘야 되는 것 같아. 절마 자리가 조금 뭔가 애매해요. 요거 한번 살자. 어, 그렇지. 자, 들어가자, 얘들아. 많이 참았다. 살상을 시작해야지. 자, 요 정도 한번 가볼까? 아, 저 삼성이 좀 아깝긴 하다. 어, 그래도, 어둠 하나 더 발동시키고. 자, 간다잉! 20분만 밖에 안 나온다, 이봐라. 그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어둠이 많고 이랬을 때더 센데, 그지? 자, 26만, 26만. 두 형제가 잘하고 있다. 이두 형제는 되게 잘하고 있는데, 살짝 요 형제, 아, 요 형제 키 작은, 요, 요, 요, 아, 우리 젤드 형제가 좀 빠져줘야 돼. 요다리에서좀 빠져줘야 되겠다. 이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미안하지만 좀 빠져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오마, 오마, 12만 빡! 이게 약간 젤드는 좀 여기 좀 빠져줬으면 좋겠고, 솔직히 그지?